ISTJ와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 상대가 ISTJ의 호감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. 왜냐하면 ISTJ는 온라인에서 맞춤법 포함해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점은 타 유형이 ISTJ에게 파고들어갈 틈을 찾지 못해 포기를 유발합니다. 이런 난관을 돌파하는 방법은 최대한 ISTJ의 실물을 보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. 오프라인에서 소통을 하면 ISTJ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결국 틈이 보입니다. 상대는 그 틈을 잘 파고들어 ISTJ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ISTJ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종이에 손을 베었을 때 베일밴드를 붙여주는 행동은 ISTJ에게 저절로 플라팅급 어필이 됩니다. 온라인상으로는 ISTJ에게 매력 어필하기 힘드므로 오프라인에서 매력을 어필해보세요. h o 도시 l 하주시 야사감 h a n g 다 a j i Syi y i s 1해다 ISTJ a v l o